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진웅행호입니다 페리페라 맑게 물드는 선샤인 치크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전 색상 5가지 발색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블러셔 발색을 하려고 25호가 아닌 23호 쿠션을 바르고 왔어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 선샤인 선샤인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는요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다섯 가지 모두 펄이 없고 매트한 그런 블러셔예요 발색 전에 저는 컬러가 섞이지 않게 다 다른 브러쉬로 다섯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컬러가 겹칠 거라는 생각은 노노노 01번 집 밖은 위험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선샤인 발음 어려워요. 가루날림은 엄청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흰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파스텔 핑크 컬러예요. 웜, 쿨톤 상관없이 화사하게 발라줄수 있는 그런 흰기 있는 파스텔 핑크 컬러입니다. 롬앤 블러서 못지않게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네요. 블러한 것처럼 피부를 샥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잡티 부각이 되진 않고요. 집 밖은 위험해. 02번 밀크티 한잔 해. 뭔가 이거는 본통만 봤을 때 아주 내. 같은 색깔. 제 맨투맨 컬러와 찰떡인 약간 그런 인디핑크 컬러 내꺼같은 나. 밀크티 한잔의 컬러는요 본통으로 봤을 때는 인디핑크 컬러인 줄 알았는데 살짝은 피치 컬러가 들어간 피치핑크 컬러예요 03번 맛집 서치해 맛집 내 스타일인데 이름이 내 스타일인데 맛집 서치해 검색해 살니 와우 벌써 브러쉬가 빨갛게 아주 물들이 들었어요 물들어 엄청 엄청 많이 묻어나죠 좀 털어주고 요거는 양조절 진짜 잘해야겠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손에 살짝 걸어서 볼에 톡톡톡톡 얹어주듯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시뻘겋게 될것 같은데 잘못하면 지금 되게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조금 당황스럽다. 맛집 서치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의 다홍빛이 들어간 진짜 여름에 해를 쫙 쐬가지고 볼이 빨갛게 된 약간 살짝 설레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피 컬러는 아니고요. 살짝 다홍빛이 들어간 레드 블러셔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 컬러지만 블러셔 자체가 발색이 진해요. 아주 강해. 페리페리 아주 강한 친구들 뽑으셨어. 응. 요 맛집서치의 컬러는 손에 컨트롤이 조금 필요하고 양조절 필수. 응. 하지만 컬러는 예쁩니다. 살짝 설레서 나. 뚱뚱뚱뚱뚱뚱. 레드립. No,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04번 본캐 열공해. 열공해야지 또. 응. 요 컬러는 살짝 우리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예뻐 예뻐. 블러셔 한 대로 매끈해지는 거 지금 보이시죠? <웃음> 어머, 이거 블러셔 대박이다. 봉쾌 열공의 컬러는요. 제가 이 컬러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발랐는데 살짝 탁한 오렌지에서 당근으로 넘어갈랑 말랑한 컬러고요. 딱 햇살 받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오렌지 당근 컬러예요. 웜톤 분들이 굉장히 찰떡으로 소화하실 것 같은 컬러입니다. 마지막 컬러 05번 끝나고 톡해. 아주 마지막은 화려한 피날레로 워링워링한 이런 브러쉬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예쁠 것 같아. 오 예쁘다. 끝나고 토켓 컬러는요. 딱 제가 좋아하는 장미빛이에요 톤다운 장미 컬러라서 MLBB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것 같은 로즈 블러셔예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5가지 전색상 발색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가 자기주장 강하고 내 컬러 빡! 약간 그런 컬러들이 모여서 굉장히 컬러들이 쏙쏙 들어오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쿨톤 분들을 위한 컬러는 조금 한정적이라는 게 살짝 아쉬웠어요. 하지만 7,000원에 이 퀄리티의 이 컬러들이면 저는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예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상, 진, 웅, 에, 이었습니다.